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제가 이번 주도 신나는 보상과 재밌는 이벤트 잔뜩 들고 왔는데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눈을 동그랗게 귀는 쫑긋 기울여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지식의 흔적 이벤트 기간은 9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수집한 지식의 흔적으로 지식 레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엘리언, 하둠, 대사막, 혼돈, 숨겨진 연애장, 나이트메어, 검은대양, 그리고 대양까지 몬스터를 제압해서 지식의 흔적을 얻으시고요 각 마을에 위치한 NPC, 라피 베드 마운틴에게 감정을 받으시면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드 입장권 상자 1개, 모험의 증표 200개, 토벌 추천서 200개 그리고 고대의 석판 500개 중 하나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지식의 레벨을 어떻게 올려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던 우리 모험가님들 이번 지식의 흔적 이벤트 주목해주세요 네, 다음 이벤트 소식은요. 검은 기운의 습격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2주차 점검 후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검은 기운의 습격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벤트 진행 시간대에 우편함을 통해 습격단 토벌 추천서를 수령 받으시고요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험가님, 검은 기운 때문에 격노한 우리 우두머리들 다른 모험가님들과 힘을 합쳐서 붙질러주세요 세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월드 우두머리를 저지하라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2주차 점검 후부터 9월 21일 화요일 00시까지인데요 월드 우두머리를 제압하면 아리엘리의 파편 300개를 더 물어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높은 등급의 장비를 아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꼭꼭 참여해주세요 단, 각 임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두두머리 시간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9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벤트 소식이 모험가님들께서 검은사 모바일을 이번 주에 즐기시는데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